안녕하세요. 신망콩입니다. 오늘 준비한 먹방은 제가 요새 매번 마라탕만 먹고 있는데 조금 보시는 입장에서 질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치킨이 땡기길래 교촌의 레드콤보랑 까르보불닭 가져왔습니다. 얘는 갈릭디핑 소스였던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 맞다. 장갑안 가져왔다. 닭다리 먼저 아게래도 라면이랑 비요 그냥 들고 먹을게요 갔다 오기가 너무 귀찮아서 거의 파전 돼버린 까르보 불닭 어, 되게 촉촉했었는데 진짜 맛있다 발릿디핑이랑 먹으니까 허니콤보도 느껴져요. 응. <무엄> 잠깐 장갑을 벗고 너무 정신없게 먹어서 음료도 딸질 않았네요 사이다 그냥 맨손으로 먹을게요 조금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는데, 살짝 아쉬운 게 튀김옷이 너무 바삭해, 살짝 너무 튀긴 느낌. 마지막!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제가 이거 배달시키는데 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뭐 멍멍이 산책시키고 뭐 이런 과정 다 포함해서 한 지금 세시간 지났거든요? 세시간 동안 웃고 계세요. 저는 이쯤이면 끝나겠지 하고 조금 늦즈막히 배달을 시켰는데 끝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편집으로 한번 잘 살려볼게요. 할수 있을 거야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 <목소리도>